안녕하세요 풀 t v 여러분 어, 두달 전에 풀 t v 를 통해서 고성형 수술을 잘 마친 연두라고 합니다 어, 2주차 경과 영상을 보낸 뒤로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어, 수술 그동안 만족도는 어,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, 왜냐면 어,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성형했다고 해도 오디를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는 어, 이미지는 되게 세련돼지고 뭔가 예뻐졌다 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아, 저는 처음에 코를 어, 되게 막 힐리콘도 하고 코볼 어, 축소도 하고 뭐 이런 약간 뭐 절골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어, 좀 세게 들어갔으면 했는데 이제 코끝만 늑연골로 이렇게 어, 세우면은 더 좋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조금 아쉬웠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움과 어 내가 원했던 이미지 변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서 어 점점 더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... 이주차 때는 코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서양인 같은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어 지금은 어 제가 성형하기 전과 높이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뭘 넣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코끝 치 세련되게 바뀌면서 이미지랑 어떤 느낌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남성스러운 느낌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코에, 코에, 코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달차코 경과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앞모습이고요 그리고 모습 오른쪽 <웃음> 아, 네, 좋은 결과 이끌어주신 어, 풀 TV 제작진 여러분 어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, 곧 백신이 나온다니까 이제 코로나로 힘든 요즘에 어, 조금 더 어,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연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<웃음>